강의 여섯 번째 강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주된 그 문장은 뭐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음뭐 사, 사, 4장 6절인데 그거 이제 4장 1절로 19절 중에서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스 4장 1절로 19절입니다. <웃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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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웃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병,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우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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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웃음> 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호세아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러죠. 머릿말, 머릿말입니다. <웃음> 늘, 이제, 성경 기자들이 하는 그런, 어, 기록하는 방식은 서론에서도 전체를 볼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기도 좋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 <웃음> 그렇게 이제, 요한일서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뭐 아무튼 신약의 기자도 그렇고 구약의 기자도 그런 식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잖아요. 그 어, 음탕한 그 고멜과 고멜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춰 보이고 주님께서 이제 내백성이 네 아니고. 공일이 여임을 받지 못하는 처지로 이제 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과 이제 사랑은 늘 같이 가는 거니까요.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아무튼,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전체의 머리말이었고 이제, 본론의 내용은 4장부터 10장까지라고 했어요. 4장부터 10장.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가, 아 이제 결론인데, 음, 매진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 심판 중에라도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은 간간히 있어요. 사장에서 뭐 심판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오장에 가서는 그또 회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천 목사님은, 아 저, 그 본론의 내용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4장에서 7장,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둘째 부분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먼저, 이제, 본, 본문의 줄거리를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본론의 줄거리, 본론 첫 번째 줄거리를 또 먼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 사장, 1절부터 5장 14절에 나오고, 또 5장 15절부터 6장 7절까지 언약을 파기한 백성의 노래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의 범죄가 6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 나옵니다. <웃음> 예, 그 이게 이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이제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세 단락이 결국은 같은 주제인데, 첫째 단락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망이고, 셋째 단락에서는 범죄의 현실이, 가운데 단락에서는 범죄의 사실이 좀더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렇게 상세히 다루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선지자의 심정이 실은 여호와의 심정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 여호와의 심정을 담은 바울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비나스도 이제 그런 심정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인데 <웃음> 만일 여호와께서 조금이라도 사람처럼 행하셨다면 이런 성경이 기록될 리가 없고 어거스틴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리토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에, 전부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반의 그 부모들도 이제 주님의 그 아버지의 원형이신 주님의 마음을 희미하게 갖고 있어서 자식이 사형제를 줬어도 돌아보는 마음이 있죠. 형제들은 돌아보지 않아도 부모는 돌아봅니다. 그 자식을 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그게 주님의 심, 심정을 아, 투영해낼만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를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 주님이 그 다 쓸어서, 심판에서 없애버릴만 한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범죄의 현실 가운데에서, 심판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버려버리지 않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자식이 잘못하면, 이제 가정이나 국가가 이제 칼의 건설을 가졌는데,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호족에서 파낸다고 하는 소리까지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 사실 교회에서 그 권증을 할 때도 기본적인 정신은 항상 사랑이에요 정주에서 저주 하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그 매를 때리면서도 이제 돌이키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권징을 베푸는 거죠. 사실 또 우리가 죄된 가운데서 돌이킨 걸 생각하면 주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는 걸 생각하면 그런 심정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어 자기가 낫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칼빈주의 그늘 아래 숨어있는 알미니안들이죠. 그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논죄하고 판단하고 <웃음> 아주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폄론하고 표마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실을 자기가 일만 달란트 어 죄를 사암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잠시 있는 거기도 하는 거죠.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항상,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걸 보면, 너도 시험받을까,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심정. 그건 사람의 심정이 아니에요. 하늘의 심정이죠. 하늘의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우리에게는 온유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 그, 여기도 이제 인해와 진실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 나오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성품을 나타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리토를 드러내, 그리도의 품위와 품성을 나타내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게 참 비참한 거고, 누추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하늘의 성품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성격이 됩니다. 아무튼 이 호세에서도 그 하나님의 엄미로운 공의가 나타나 있지만 죄된 현실, 죄된 사실 그걸 심판하는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냥 뭐, 알아서 지가 때가 되면 주님의 선택받았으면 돌아오겠지 하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그걸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그, 돌아오라고 주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 그런 거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예 심판에 관한 내용 중에 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여와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이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버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웃음> 첫째 단락이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이 되는 4장 1절로 3절. 그도 오늘 본문, 오늘, 오늘 본문의 머리말도 되죠. <웃음> 그리고 이제, 불의한 제사장과, 아,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여와의 호 책망이 4장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5장 1절로 7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매진말이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웃음> 여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론에는. <웃음> 그, 오늘은, 아, 뭐, 이, 뭐, 다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릿말은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말은 이스라엘의 죄와 황폐함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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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거기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웃음> 선지자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확신하는 것은 성신으로 하늘을 어전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은 데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기가 이제 이성으로 제이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어전으로 나가서 말씀을 받은 거죠 이를 위해서 성신께서 선지자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선지자가 하는 어전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타락한 이성으로는 주님의 게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그것대로 살지는 더더욱 못하는 거죠 <웃음> 성진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웃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죠 바로 여기에 참된 계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성신께서 어, 하나님 어전으로 나가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도 전혀 생바닥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전 계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 거기서 진전된 내용을 새롭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참된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딱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잘 믿고 날 따라와 봐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성신을 힘입게 하시는 거예요. 성신을 구하게 하시고 그그 그 안에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베레아 교인들도 이제, 그런, 베레아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어, 있었고, 또, 신약의 뭐,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어, 주님의 삼직을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로서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특별히 그, 그 중에서 그 왕직이고 선지자직이고 제사장직을 앞장서서 할그 직분자를 허락하신 거죠 다 같으, 같지만 같다 어,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어, 직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지난 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분은 앞장서서 섬기는 직분이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박해 시에는 앞장서서 죽는 직분이다. 예. 앞장서서 죽는 직분. <웃음> 거기에 이제 참된 종교가 있는 거죠. 이게늘 어, 말씀드리지만, 개혁교회를 이루고, 그런 형식과 제도를 취하고 있어도,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본인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없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쫓아가는 게 없으면 자기 소유까지라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없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없다. 그건 뭐냐면, 구약적 의미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서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제자가 될 수, 쫓는 다니는데, 제자는 될수 없다.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과정, 그러니까, 과정을 안 겪는 사람들. 틀로만, 개혁주의 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토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전진도 안하고 가정도 그렇게 경영하지 않고, 개인도 그렇게 경영하지 않고, 예? 그러고 뭐 틀만 가지고 광내면, 이게 진짜 저주, 그, 저주, 저주 가운데 타락한 현상이에요. 완전, 완전히 타락한 현상이에요. <웃음> 형식까지. 참된 증교는 모두가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신을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받고 그 주님이 말씀을 내리신 목적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존재로나 관계로, 존재로나 사역으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폼제라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게 아니야. 음. 그러면 교만 교만해지죠. 자기가 이제 아주 교만해가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 가지고 교만하고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 제도 가지고 교만하고 형식 가지고 교만하고 그 그러면 참된 종교를 이룰 수 없다. 종교의 어원이 <웃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웃음> 언약이 무엇보다 바로 이 거룩한 관계를 뜻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관, 이게 언약의 그, <웃음> 근간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그 그,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 출레국기 19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래. 6장, 추레국기 6장 7절에도 그렇고, 19장 5절에도. 그리고 이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고,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공로를 삼아서 내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그, 시켜놓고, 이제 그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죠. 명목상의 관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웃음> 레위기에 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뭐 11장 45절, 20장 26절, 26장 12절. 이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 시대 때 그때도 보면 너희가 그렇지 않아서 내 백성 아니라 나,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위치로 떨어졌는데 주님이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셔 가지고 이제 내 백성 을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스겔서 36장 28절 등에서 그래요. 근데 이런 구약의 그 언약의 원리를 신약의 그 고린도후서 6장 18절 뭐 히브리서 1장 15절 같이 또그 뭐 거기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인용해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웃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내 제자가 된다. 말에 거하면, 예. 네. 그 말을, 말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안에서 거하면, 그거 한다는 거, 산다는 거잖아요. 거하면. 그거 언약, 언약의 내용이요 어, 그냥, 그러니까 언약을 기계적으로 이, 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삶이 필요없어요. 그냥 숙명론적. 그런데 유기적으로 받는 사람,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하는 삶을그 조건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로서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거하면 참 내재자가 된다. 그게 이제 언약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게시하시고 그 게시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관계를 형성하면 한번 관계를 맺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을 주셨으니까 그게 은혜의 방도니까 그게 말씀과 성신이죠. 그 은혜의 방도를 취해가야 돼. 은혜의 방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과정 속에서 취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에요. 의에 대한 갈망을 있지만 의의를 행하지 않아그 윌리엄 포킨스가 그 얘기 했어요. 네? 죄를 후회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유기된 자의 특징이다. 유기된 자의 특징이 뭐냐?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의의를 갈망하지만 의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냥 언약을, 언약의 껍데기를 취하지만 내용은 없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실 때도 그 내용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제출의구배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할 때도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다 하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다 끌고 갈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초 창조에서 목표 하셨고 초 창조에서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그걸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공지능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세상과 육신과 그 사단.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 네. 평화, 고난이, 줄을 미워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고, 줄을, 그, 그,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냥 뭐, 아이, 뭐, 상황이, 내 상황이 내 코가 썩자고, 뭐, 그냥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큰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온 우주 속에서 지구가 티끌이에요. 티끌에 생명을 주셨어요. 온 우주의 사망이 그, 가득 찬데, 생명이 있는 곳은 지구 한, 하나라고. 이 지구 속에서 또그 아들의 생명을 입힘 입은 힘입은 자라고 하는데,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그 생명이. 그, 그 <웃음> 놀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예? 게으르다가도 정신을 차리는 절해야 되는 거죠. 주의 백성.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냥, 이게 아니지 하고, 나와야지. 거룩하게.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그, 나를 보지 못할 거라. 거룩함이 없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못 봐. 아무튼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자비를 베푸셔서 부원하시길 기뻐하시니까 <웃음> 그내백성이 삼으시려고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궁유를 입지 못한 위치에서 궁유를 입게 하시려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 그 강자들에 의해서, 저기, 재편되고, 그 경신되고, 뭐, 갱신되고, 뭐,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쟁변에 을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쟁변에 을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쟁변하신다고 했는데 쟁변이 여호와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쟁변을 신학자들은 언약의 소송이다 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그냥 티격태격 하겠어요. 그분은 재판장이시고 언약, 언약의 주이신데, 언약의 주이신데 언약의 종, 언약의 종을 보내셔서 언약의 재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근데 그거를 믿음, 믿, 믿, 감격해서 믿고. 참 일생을 다 들여가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너하고 쟁변 한번 해보겠다 너 한번 따져보자 네. 재판을 해보자 하는 거죠 지금은 삼권분립이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나뉘어져 있지만 당신은 왕이 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니 더욱 여호와의 율법을 내리시고 재판하시고 형을 집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쓰셔서 율법을 내리셨고 선지자를 보내어 언약소송을 벌이시고 이처럼 친히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냥 언약 선지자들은 항상 언약의 사자들이에요. 왕이 잘못 살면 제사장이 잘못 살면 백성들이 잘못 살면 언약으로 돌이키려고 그걸 지적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송을 벌이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자를 통하여 이땅 거민과 소송하십니다. 이 땅에 거하는 이들은 당연히 언약 백성입니다. 이 땅은 언약의 땅이고. 그 거미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라고 주신 땅이고 이 땅에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려,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이루라고 여와께서 햇빛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또비도 주시고 외적에게서 보호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은택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 언약에 순종하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근거가지고 근거해서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범죄한 자들은 주님과 언약의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냐면 언약의 궁유를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의 궁유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를 의지하는 언약의 공의만을 생각하면 그 죄인으로서 절대 주님하고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비하셔서 언약의 궁유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도 음.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땅이라 하시면 아, 다시금 음. 어, 이 땅이라 하시면 진실 이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음. 그 어, 내용을 밝히시는 거죠. 음. 진실 이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는 심정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진실과 이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정당한 언약관계를 가리킵니다. 진실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거고 인애는 언약의 정신인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애와 진실은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언약의 복을 내리시는 거죠. 진실과 인혜를 그 생명으로 알고 누리는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은 진실치 않아요. 인혜가 없어요.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땅의 성품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교리로 처리하고 삶은 땅의 성품으로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성전 앞마당부터 청량, 청량한다 그랬어요. 이미 성전 밖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는 성전 마당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땅에서부터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모형적인 예표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실체 가운데서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잖아요. 그 예표론이라는 게 유형론이나 다른 말로 유형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예표론이에요. 주님은 쌩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무슨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또 예표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 안에서 그 어, 그것을 다 보이셨죠. 주님의 방식을 주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실과 인애를 베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옛 사람의 성향대로 살아가면서 그 거룩한 분노를 포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모든 선을 행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다 주님이 주셔서 겨우 흉내를 냈을 뿐인데 주님이 그걸 참,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니, 너무 민, 민망하지 않네? 그게 민망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뻔뻔하지 않네. 예, 뻔뻔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 이게 예, 사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못 보여. 고개를 못 떠는 심지 뻔뻔해 가지고 교리적으로 그 은혜를 처리 그저 자기 구원을 처리해 버리고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참 뻔뻔한 거잖아요. 그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게 심판, 그걸 심판한 것이 우리 코앞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그 소경이라. 소경. 소경 모티브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한. 그 우리가 언제 그, 그런 일을 안 했냐고 따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 헛된 자부심만 가지고. 그러면 안되죠 예. 인내와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품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이스라엘이 신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베푸시니 그사랑이이스라엘대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영광이 언약 백성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모세가 신의 정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 모세가 그처럼 백성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라의 무리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도 백성이 놀랍게도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했다 하실 때에 모세가 회막을 바라본 즉, 영광구름이 회막을 덮은 바로 그 광경에서 여와께서 호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뜻을 확신하고 아론도로 전염병에서 백성을 구출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라일 외로, 고라일 외로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에요. 비누하스 때는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그, 그, 모합, 그, 간음 여인들과, 성창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당시 그, 이교도들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제, 그, 성창들이라고 하는 창기들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뭐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간음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남의 얘기 같은가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세상을 탐하는 일을 하고 육신을 탐하는 일을 하면 그게 그게 행음, 행음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인 줄 알아야지. 남의 얘기로 보면은. 이런 내용에 비추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가 회막을 덮고 있는 영광을 구름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제 모세더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품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내의 영광이 모세 안에 인혜를 불러일으키고 더욱 뜨겁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도가 그리토를 전할 때그 전하는 말씀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즉 그리토께로 돌아온 이들은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듯이 그러나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청동 거울에 대한 내용은 지난 주일에도 얘기해. 예, 사실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자들이잖아요.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 희미한 영광에서 보다 확실한 영광으로 전진해 가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그냥 안 변한다. 그, 이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아유, 사람은 안 변해. 언약으로만 되지, 뭐, 주님의 열심으로만 되지, 안 변해. 그렇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포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보면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니까 그게 성화가 되는 거죠. 그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담는 만큼 주님께서 대하듯이 형제를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강설에서 줄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강설에서 줄을 현장성 있게 실령성 있게 그,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믿음이 호세하여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은혜의 수단 곧 그리토의 생명을 받는 수단입니다. 이는 말씀이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믿음 없는 믿음을 있게 하고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으로 그리또와 연합된 신자가 그리또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받은 생명을 살아내어 그리또의 지체들로서 이제 함께 그리또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또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 그리또의 몸으로 서 나가는 이것이 단, 단연 호세아서에서 내가 나를 알리라. 그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너와 장가 들 것이니 네가 진짜 내가 나를 알 거다. 주님이 언약지옥 열심으로 우리가 가늠해가지고 그그 그 외간 남자를 찾아갔는데 우리 찾아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우리랑 혼인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변화되는 거지. <웃음> 이스라엘은 형식을 갖추어도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과정,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과정 속에서 이런 태도가 없어 주님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걸, 주님이 내신 영적 질서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누리니까 그 틀만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소경이라, 이 사람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 쪽으로 되는 거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저 목사 오는 무슨 얘기하나 또 그런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예? 한번 들어봐주고 오늘은 들어줄만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 그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소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인내가 있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심판인 거죠. 그게 이미 그게,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게 심판이에요. 여전히 뭐 자기 정욕대로 살고.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처, 머릿말도 다 못했네요. 다 하려고 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언약 백성의 진면모가 어떤지 알게 하십니다. 저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참 세상과 행음한 그런 어, 그런 녀 <웃음> 고멜과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또 다시 세우셔서 다시 장가들 들어.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그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게 하시옵나이다 진실을 나타내게 하시고 인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나타내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을 나타낼 소재가 없다는 걸다 아시고 그 소재를 다 주시옵나이다 말씀과 성신으로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길 기뻐하시옵나이다 우리를 그리도와 같이 높이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옵나이다. 오늘라고 하는 날 동안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태로 들어가고 말 것이 없나이다. 이 땅에 인해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웃음> 스스로 그 언약을 율법을 버림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주권적인 언약으로 살아가오는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래서 목표하신 대를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잘 이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일을 잘 이루어서 그리토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그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